안녕하세요. 어, 플루투스 건율아빠 이군행입니다. 어, 오늘은 화이트데이네요. 어, 사랑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어, 화이트데이 사탕을 건네면서 마음을 표현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2019년 3월 14일 암호화폐 시장 동향 및 간단 비트코인 시장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비트코인 브리핑 주제는 오늘 17시, 오후 5시죠. 네, 단기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네, 그런 주제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의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7일간 요약차트로 보면은 네, 이런 행보의 움직임, 뭐 변동이 약간 씩 있었지만 은큰 관점, 관점으로 관점 보면 은 행보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시총1 0 종목들이, 네, 제가 오전 브리핑 할 때는 계속 상승세를 네,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뭐 단순하게 요약차트로만 지지 받고 올라가는 지 추가 매수자리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피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짓고 네, 조정반는 자리에서 지지 여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 보통 올라가는 애들이 잘 계속 올라가니까요. 완체 같은 게 약간 수렴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이런 종목들을 추가 캔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면서 추가 매수 주제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 동안 하락률 12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차를 보자면 은 엔진 코인, 엔진 코인이나 어... RVN, 이 RVN 코인 추가 매수 자리가 있는지 캔들 차트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로엑스, 제로라든가 이런 종목. 다음 24시간 동안 거래량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테더, 이더리움 3순위는 세 개의 수준의 변함이 없고요. 뒤로 이오스, 라이트코인도 변함이 없는데 어제 아, 제가 어, 요 며칠 영상브리핑을 안했죠 그 테스트 브리핑은 매일 하고 있었는데 요 근래에 사무실 근처에서 공사를 하느라고 너무 시끄러워서 일부러 영상브리핑 녹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 텍스트 서 브리, 어제 테스트 브리핑에서는 요 퀀텀을 보이기도 하고 요 캔들 차트로 네, 추가 매수자리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시고 다음 암호화폐 전체 시장 시총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 은색의 알트코인, 기타 알트코인들 그러니까 메이저코인, 여기 나와있는 코인들 제외 기타 알트코인들의 점유율이 어, 굉장히 무섭게 좀 상승하고 있는 어, 증가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뭐 가격이나 그런 시세에 크게 어, 영향을 끼칠 것 같지 않은 뭐 그런 하여튼 아주 소폭 어, 점유율의 증가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인덱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텍스트 브리핑에서 과거 이 박스권 박스권의 상단이었던 그리고 어, 단기 피보나치 비율, 되돌림 비율 23.6%인 2,784선 어제 요 위치였어요. 2,784선 아요 요, 요 정도였죠, 요 정도 돌파하고 지지받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이부분에서 저항 성공하고 돌파, 상향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다음 레벨인 2,847, 47, 약 2,850선 되겠죠. 2,850선 향해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요. 원래는 2850선이 2월달 도달하는 목표였는데 갑작스러운 이런 하방의 모습 물론 어떤 정보라든가 뭐 기본 분석에 의한 하락도 있겠지만 은 일단 기술 분석으로만 보자면 은 이런 이중천장 패턴이 발생한 이후에 하락한 이 영향으로 2월달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2816선 과거 주요한 저항선 이었죠 이 선을 사양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3월 내에 다음 레벨은 2,850선을 향해서 네, 움직일 것을 보고, 있... 이... 자 다음은 국내 코스피 네,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변함 없죠. 네, 이 사이에서 움직이고 어쩌면 수렴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번 주내 이번 주 내에서는 이 구간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구간의 이 구간들의 가격 갭은 약 2% 정도 납니다. 그래서 2% 정도의 어, 갭을 두고 가격이 움직이지 않을까. 어, 수렴을 하더라도 만약에 수렴 패턴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어, 이번 주내에 상방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하방이라기보다는 그래서 행복 이 제가 제시드린 가격 가격내 안전자산 대표 골드 차트입니다 38.2% 현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사 지지 성공하면은 50% 라인과 61.8% 목표로 약 1310에서 1323 목표로 움직일 것을 보고요 이탈을 한다면 그 다음 레벨인 23.6%라인 1296라인 지지 테스트하러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전일 대비 비트코인 거래량은 약 10만 비트 정도 감소했습니다. 어, 그리고 오전에는 달러 거래가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소폭 엔화 거래가 증가하면서 현재 다시 1위는 엔화 기축이 비트코인 거래량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에너와 달러기축이 둘이 합해서 약 9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면서 비트코인의 거래는 이두 기축이 현재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1일 봉 차트 기술 분석 지표 요약입니다 다음은 최근 30일간 비트코인의 거래 매물대 기준 어 화면이 로딩이 되고 있네. 현재 주요 저항선 30일간의 주요 저항선인 3,914선을 뚫듯 말 듯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 두드리면은 뚫리는 경향이 많은데, 어 반대로 생각하자면 계속 두드려서 못못 못 열리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뚫립니가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름대 이 하단을 이탈하는가 지지를 받는가를 주요 관점으로 봤었는데, 다행히 어, 일시적으로 약간 이탈한 상황이 있었지만 지지받고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구름대 상단 위로 올라오면서 어, 또 안심되는가 싶더만 다시 하방으로 움직이면서 이런 변동성이 한시간봉 단기봉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꽤 있어보이는 1일봉으로 봤을 때는 큰 변동성이 없었으나 계속 이런 구름대의 하단과 상단 지지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움직였던 모습입니다 이 구름대가 교차하는 부분이부이이 부분이 하게 되면 하게 되면은. 어, 좀, 가격의 변동, 상방이나 하방 또는 하방에 가격의 변동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한 가지 방향성만을, 어, 해석하기 위해서 차트 분석을 하는 건아니에두 번째로 보자면은, 아까 후행스팬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가격 그대로 쭉 내려오는, 3 8 4 0선까지 내려오는, 그 이후에 반등 또는 하방 이탈 하는 그런 움직임이, 어, 두 번째 움직임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보자면은 3840이냐, 또는 이렇게 움직였다가, 3850선이냐, 또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3860선이냐, 요세 가지, 어, 가격을 목표로, 오늘, 어, 오후 2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단기, 단기적으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 추세, 단기 상승 추세선인데요, 최근에 형성된 추세선이고, 여기 지지를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방, 하, 요, 주,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 이세 개의 이평선이 현재 다시 모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수 시간에서 수일 내에 이평선이 어, 모여 있다가 방향을 결정해 줄것 같습니다. 상방 또는 하방의 방향을 결정해 줄것 같고, 아까 위에서 이목균형표 제가 분석해서 어, 하방의 움직임이 좀 가능성이 높다고 높다는 가정하에 역시 이동평선들도 모였다가 하방으로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동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이패널티 패턴도 계속 가격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패턴으로 보자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탈을 했다가 다시 패턴으로 돌아온다고 하면은 패턴 상단까지 다시 반등을 하는 뭐 가격대로 보자면은 약 3,990에서 4,000 선 사이까지 반등 가능성을 네,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패턴 상단으로 못못 올라오고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하다가 내려온다고 하면은 역시 패턴의 목표 가격인 3,500 어, 30선까지도 가능성이 충분히. 그래서 오늘은 아까 일목균형표 한 시간, 한 시간 봉 차트로 제, 제시를 드렸던 니세 가지 사항이 있으면 제가 채널에다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비트코인 영상, 어, 브리핑